제가 출장을 가도 되겠습니까? 어 어디로? 제주도. 가까운 바다에 난방큼 돌고래들이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가고자 합니다. 특히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스톱 멈춰요. 어우,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. 괜찮아요? 어디로 들어온? 누가 의뢰했냐고요? 아 그러면 음. 우영 우변호서 사건 정식으로 수임하고 제주도 일정 나오면 공유해줘요. 네 알겠습니다. 뭐요? 아 회의. 명석 변호사님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? 왜지? 부끄럽습니다. <웃음> 나뭐죠아 <웃음> 나도 저거 타고 갈래 다시 가시죠 오늘이요. 몇번 남았지? 155번 남았습니다. 야생 동물이 차에 치어 죽는 일도 많고요. 애초에 그 도로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간 건 말할 것도 없고요. 아 있잖아 우리 어 그냥 놀까 어? 그럼 나가서 술좀 사올까요? 아이 술은 좋아요. 무슨 어. 일이냐? 아 이는 무슨? 장면섭 변호사님이 이혼당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. 응. 서른살에 결혼했는데 8년 후에 이혼당했대. 이혼당한 거 맞는데 뭘. 아니 난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걸까? 갑분싸. 왜 저러는지 물어볼까?